좋은 카드입니다. 뿌! 뿌! 뿌! 안녕하십니까. 여유부부의 뿌! <웃음> 아, 뭐라하나? <웃음> 뿌! 안녕하세요. 여유부부의 부인입니다. 제가 해외여행 가서 쓰기 좋은 체크카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음, 조금이나마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짠! 일단 해외에서 쓰기 좋은 체크카드를 오늘 보여 드리고 잠깐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비바 플러스 신한에서 나오는 글로벌 멀티 카드 그리고 아직 저 오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EX 카드라고 뿌! 400달러 1날면돼 4달러잖아 4달러 응. 4달러! 4달러. <웃음> 짠! 해외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될 카드는 아마 비바 플러스 카드가 될것 같아요. 비바 플러스 카드는 체크카드로 이용하기 좋은 카드. 왜? 수수료가 무료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인출할 때도 무난한 카드다. 뿌! 그리고 우리은행 EXK 카드는 인출 건당 수수료는 있어요. 하지만 이용금액의 수수료는 없어요. 인출할 때는 우리은행 EXK 카드는 K카드를 사용할거고 체크카드로 사용할때는 비바플러스카드를 사용할거예요뿌 일단 이 카드를 발행한 이유는 이것도체크카드 이용할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일단 수수료 면제 무료라는게 가장 중요한 카드고요 좋은 카드입니다 짠 그럼 안녕